안녕하세요. JC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아제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먼저 전체 샷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형 디버클이고요. 피아제 보이죠?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드로백이 아니고요. 오토매틱 보이고 여러가지가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압도적으로 많은 게 다이아몬드 인데요 불리언 컷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박혀 있습니다 케이스의 크기는요 이쪽에서 이쪽 좀 얇은 쪽이 3cm 이고요 이쪽 러그를 제외한 이쪽에서 이쪽은 3.3cm 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한번 가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다이얼은 이렇게 약간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데요 무지개색이 살짝살짝 살짝 나는데 자개입니다 그리고 인덱스 보이죠? 12시, 2시, 4시, 8시. 이것 또한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도 다이아몬드고요.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시침과 분침이 있고요. 이 9시 쪽과 10시 쪽 조그만 사각형이 보이죠? 그리고 초가 돌아가는데 이게 초침입니다. 그리고 6시는 이렇게 자개판으로 해서 물결무늬가 있고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작은 다이아몬드에서 큰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파워 위저브 인디케이터입니다. 얼마나 배터리가 남아있냐 드시고 왼편이, 왼편이 많은 쪽, 오른편이 적은 쪽입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18K 와이골드입니다. 오리지널 다이아몬드 세팅이고요. 뒷면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오토매틱 스위스메이드 750 보이죠? 금이란 뜻이고 이쪽에 레퍼런스 넘버가 있습니다. 이 버클은 신형 D버클인데요. 이렇게 끼어서 이렇게 해서 껴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킨 다음에 아주 쉽게 손목에 찰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또한 당연히 18K, 와이골드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는 디버클이고요 피아제. 그러면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시계를 차고 다니면 이렇게 안쪽에 있는 로터가 돌아가서 오토매틱으로 충전이 되는데요. 수동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6시 쪽에 파워 인디케이터를 움직일 건데요.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6시 쪽에 변화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계에 약을 준다 그러죠. 조금씩 조금씩 왼편으로 6시 쪽이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에 약을 준 거고요. 그리고 시계 작동을 빼서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반시방의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보면 시침과 분침이 돌아가는데 아주 가볍습니다 분침이 이렇게 팍팍팍 돌아갑니다 이렇게 날짜 창이 약간 없는 게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이 다이아몬드가 이 모든 것을 상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아제 엠페라도 18K 와이크 월드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장식이 되어있고 6시에 파워 위저브 인디케이터가 있는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